안녕하세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일화를 했습니다. 상대가 보였다고 남정내 셋이서 호들갑을 떱니다. 상대가 불치일 때 이렇게 미니언 뒤에 있으면 끌립니다. 갈리오가 이와 도발을 걸자 오히려 이득을 보는 신기한 상황입니다. 우리 갈리오가 마공점을 들었습니다. 잘 나오지도 않는 갈리오 서폿에 마공점을 도대체 왜 드는지 진짜 숨은 개꿀잼! 어? 진짜 숨은 개사기 스펠! 마공점 갈리오 서폿 하세요. 빨리 그렇게 집에 가서 흠락과 절정의 화살 중 고민하다 절정의 화살을 쐈습니다. 아니, 샀습니다 그걸 신발 없는 3이라가 1차 타워를 지나갈 때까지 생각하는 갈리맨 세트가 바텀의 지원태를 타줬습니다. 하세기를 W로 막아주는 미친 판단 덕분에 세트의 전멸로 야수호를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야. 하지만 불초가 이키리니. 다행일 다름입니다. 상대 야스오가 먼저 들어왔고 궁은 상대가 시시기를 다쓸 때까지 어떻게 참아? 난못 참아. 용을 먹고 살도 안 남아있는 생선을 뜯어먹다 쉔 합류에 죽게 됩니다. 누구 하나 흥하지 못한 가난한 게임입니다. 다 뒤에 있는데 저만 앞에서 혼자 뭐하냐고요 앙 끌려버렸디 불치 그랩? 오히려 좋아 붉은성광 빙글빙글 홀리쬐 으로 잡아줍니다 제 신기술이에요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억울할 뻔했던 한타 다행히 이겼습니다 3일아 영상 눌러주셨는데 시원한 장면은 하나 있어야 다음에 또제 영상 보러 오시겠죠 재미있는 스타일로 봐주는 여러분들을 웃기고 싶은 피안드입니다 스타일을 찾는 거야. 여기 있잖아. 뒤돌아보지 말랬지. 난 이제 시작인데 말이야. 허앙, 줘 응, 버렸디!